这个这个这 l 这 r 엄비트 있 사랑스런 눈빛으로 쳐다보 있어요. 언니 화분 갖다 게 이따 와서 또 만져줄게. 자고 있어. 저는 작년에 미대 입시 실패해서 재수를 하고 있어요. 학원에 가서 4시간씩 좋은 선생님께 입시미술을 배우고 있어요 올해는 꼭 미대 입시에 성공해서 아이고.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순이, 망고, 차리모찌의 귀여워. 캐릭터를 이쁘게 만들어 순이의 미모와 삼남매의 깨발랄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더 나아가 나무수빈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키우고, 사랑하시는 분들의 고양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, 평생 남길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큰 목표예요. 갈게. 나무수빈 유튜브는 갈게. 처음엔 그림과 관련된 채널로 오빠와 같이 하려고 만들었어요. 일어날게, 망고. 미대생 오빠가 지금은 군대에 있지만, 갈게. 내년 여름 제대하고 나면 같이 할 거예요. 한, 이리 이리 그때는 순이 패밀리의 영상만 자,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닌 순이 패밀리를 사랑하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수빈 패밀리가 너는구나.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따게. 소통하는 채널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. 그때까지 나무수빈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. 순이 패밀리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되어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답할 기회가 올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